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행용으로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3종 세트를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야! 와 <웃음> 내가 내가 음. 부끄럽다. <웃음> 어,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USB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 리뷰할 때 음악으로 출연했던 아 네. 음원으로 음원으로, 네, 음원으로 출연했던 네. 오리엔탈 쇼커스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엔탈 안녕하세요. 쇼커스입니다. 이네 아, 너무 방송용 <웃음> 그런 거 어디서 왜? 반갑습니다. 방송 출연했었잖아 어디 출연하셨었죠? 어, 저희 <웃음> 탑밴드 3에 나왔었죠. 아, 그 <웃음> 밴드 3. <웃음> 결과는 팔강. 팔강. 네. 아, 그 어렵다는 팔강. 팔강. 핫했었죠 그때. 우리끼리만. <웃음> 우리끼리만. <웃음> 우리끼리만 엄청 들뜨고, 예 <웃음> 네, 이렇게 아유. 사그라들었던. 맘속이 핫했어. <웃음> 여행들 자주 다니시죠. 그리고 또 여행이 꼭 음. 아니더라도 이제 뭐 투어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밖에서 좀 생활하시는 일들 많으시잖아요. 이동 그렇죠? 일이 네, 네네. 이동하는 일이 많죠. 이동하는 일. 많고. 네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저희가 이동하면서 음악을 잘 듣지 <웃음> <웃음> 우리 진짜 집어넣면서 음악을 만들어놔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네. 특히 우리 건 더더욱 안됐고 아 근데 거의 모든 밴드들이 그 모든 밴드들이 그걸 작업했었을 때 그런 열정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막상 앨범이 나오고 다음에, 그다음부터 릴리즈 되면 잘안 듣잖아요? 맞아요. 음. 제가 여러 차례 이어폰 리뷰나 이런 거 하면서 뭐 엔지니어도 모셔보고 아티스트도 모셔봤는데 아무도 <웃음> 음악을 안 들어. <웃음> <웃음> 일할 때 빼고는 절대 안 들어. 이게 나면은. 일이 돼서 그래, 일이 돼서. 어, 일을 너무 많이. 어, 쉬고 나면. 싶어서 그렇죠, 약간. 네. No. 어, 그러면 이 방송은 다음에 다른 분들. <웃음> <웃음> 여행용으로 쓸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한번 보시면. 오. 자, 이거는 제가 <웃음> 원래. <웃음> <웃음> 야, 이런 리액션 나 처음이야. <웃음> <웃음> 이 JBL 스피커는 선물을 받아서 음. 네, 쓰고 있었던 건데. 되게 귀여워요. 네, 귀엽지 요 네. 네, 그래서 여행용으로 굉장히 좋은 건데 여행을 갈 일이 없어서. <웃음> <웃음> <웃음> 따끈따끈한. 방금 홈플러스에서. 나더생각이 <목소리> 잘해. 오디오 너무 겹치는 거 아니야? 브릿지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랑 그다음에 오아 아이브리오. 오아. 오아. 아 오아가 상표 이름이에요? 아, 오아가 회사 이름이에요? 아, 회사 이름이에요. 네, 회사 아. 이름. 오아 아이브리오. 어, 맞아요. 맞아요. 오아, 오아 아이브리. 아, 아이브리 맞네요. 그렇지? 네. <웃음> 근 저번 방송 때 실수해가지고 지금 <웃음> 이게 아마 인터넷에서 뭐 여행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검색하면 좀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고 음. 마트나 이런 데서 좀 쉽게 그냥 구매할 수 있어서 주문도 하지만 보통 이제 마트에서 그냥 보일 때 사는 그쵸? 그런,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경우도 맞아 맞아 많으니까, 최대한 그런 걸로 골라왔어요. 가격대는 전부 다. 2만원에서 뭐 3만원, 4만원 넘지 않는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로 <웃음>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예! Yeah. Yeah. Yeah. 어! 언박싱! Uh, uh, 우리 yeah. 방송 최초의 언박싱이야 아우. 좋아하시잖아요 어, 이거.. 조심히 뜯어갖고 환불 받으시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뜯을 때못 뜯게 해놔가지고 환불 못 받겠는데 저희가 정말 잘 뜯어가지고 아, 정교하게 <웃음> 네. 우리 승환씨 손톱 우리, 있는 우리 사람 우리 숲 엔지니어님께서 어.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웃음> <웃음> 아니 방송 나가기 전에 환불 받으수있아 잠깐만. 될거 안될거 어나 될거 된거 됐다, 됐다. <웃음> 성공했어 야, <웃음> 성공했어 야나 이만을 거야 아, 깜짝았네 너 어. 치킨 먹자야 그래씨 한번 뜯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받는다. 박스도 되게 <웃음> 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뭔데? 아니, 섹스도 되게 예쁘네요. 봄쇼핑세요 <웃음> 그냥 봤을 때는 저는 제 스타일은 약간 이거예요. 예보는 음. 아, 예보는 음. 네, 음. 좀나무느낌으로 네. 네. 열어보겠습니다. 이만한 데서 진짜 음. 나무가 나올지그요 일단 제로사이사이크로사이크진 <웃음> 시트야 시트 지겠지 어, 어, 어? 이거 때문에 안된다 <웃음> 망했다 내가 아, 안된다 그랬지? 그냥 되면 이건 저희가 쓰는 거고요 내가 산다 요 디녀따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일단 이쁘다. 나무의 느낌이 원목의 느낌이 있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웃음> 그렇게 또 고급스러운 원목 <웃음> 느낌이 에요 시트지는 아, 여기 떴어 아 여기 약간 떴다 떴어? 붙여봐 그렇지만 어. 이렇게 보지 않는지 이 모릅니다 소리만 좋으면 어. 아, 됐지 에스 어, 그러니까. 피커가 그럼 일단 뭔가 인테리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예쁜 좋죠? 예. 팬티 텐트, 글램핑 텐트. 어어. 글램핑에 이제 테이블에 올려놨을 아, 때, 올려놨을 때 인스타.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느낌이에요. 뉴스 사진 좀 볼까요? <웃음> 네네네. 보색, 보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다람쥐가랑다람쥐기가 여기다 도토리 숨길 수 있게. <웃음> 너무 많아? 더워 오오오 위아 그냥 나 빠질게 너네가 좀 잘하는 거 같아 너네 음악 하지마 환불할 <웃음> 아이, 수 있게 한번 뜯어 봐잘 뜯어봐요 한번 안돼 네, 망했다 망했습니다 그럼 매입하시죠 네,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테이프를 많이 붙였다는 거는 이 회사가 얼마큼 꼼꼼한지 무슨 소리야 너처럼 환불하는 애들 그래, 있을까 봐 이런 거 어, 케이블... 아니, 아니야 오 잠깐만 일단 충전 케이블 아니 아니 옥스 자자, 오 색보다 작다. 오, 작다. 오, 이게 더 이쁜데. 어, 난 이게, 약간 이게 우와, 내 스타일인데. 우와. 양쪽이 블랙. 얼굴에.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고급스럽네요. 어. 아 이쁘다. 아 이렇게다, 이렇게 다 어, 이렇게. 어. 시간이 이제 음, 표... 알람도 된대. 알람도. 오, 오. 일단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건 보면. 무광 블랙. 무광, 무광 블랙. 블랙. 무광 블랙에 구리 색깔이 외면.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매치. 아주 <웃음> 골드 아니야 골드 매트. 골드. <웃음> <웃음> <웃음> 금때. <웃음>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것도한번켜 볼게요 트오 어. 잠깐만 이거 달라. 이거 소리부터 한번 다시 비교해 봅시다. 고급스러로윈도우로트로 시도레미. 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 자, 얘는 버튼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나와 있는 표면적인 버튼이 아니라 음.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느, 요런 느낌이더 좋아요. <웃음> 무슨 무슨 느낌인데? <웃음> 요런 느낌? <느낌으로. 웃음> 아니, 일단 방수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 이거 나나 똑같아서. 아 근데 이거 방수 어 방수 느낌이 약간 응, 있어 가지고. 아, 이게 방수 ]이나... 기능이 있나? <웃음> 어, 근데 이건 무슨 전화 전화요. 전화 받는다고 이걸로? 그럼요. 전화를요? 여기 이거요? 전화 버튼이 있어요 헐나 오늘째. 봤어? 내가 마이크였는데 아, 아, 이거 이 마이크 아니에요? 마이크라고? 여보세요? <웃음> <웃음> 이 오빠는 분명 이렇게 할거아니 여보세요? 나야 <웃음> 아 무슨 꽁뚜하요 90년대 내가 무슨 맞춰주니까 <웃음> 오늘 너네 섭외하길 너무 잘했다 나할 <웃음> 말이 없어 다 찍고 얘기해 응 <웃음> <웃음> 어, 컬러도 이런 거같 방수 기능 있네 오. 걸수 있다. 맞아 맞아 맞아. 목에 걸고 쪽을 찌르는 거야? 아니, 나 어디 여행 갔을 때 옆에 딱 끼고 자전거 타는 거죠. 바로. <웃음> <웃음> 왜 그러는 <그런> 줄알 <웃음> 아, 선생님. 자전거를 그렇게 타야 돼. 아, 왜 저. 그런 농을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를 한번 들어 볼까요? 네. 하나씨 2아이부터 e 5화부터? 5화부터 어? 들어볼까? 어, 잠깐 다 걸리려나? 다 꺼야 될까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여기는 거기서 누르면 되잖아. 여기서딱했서하지 바보야. 사실 기가진이랑 아까 한 시간 동안 대화했거든요. 노래는 거야. 뭐 들어볼까요? 우리엔타쇼코스어레츠 댄스 한번 가봅시다 아, 좋 아, 츠 음, 댄스 잘하네. 네 소리 안 나? 오, 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볼륨을 오! 생각보다 빵빵해 어 좋은데? 어안 깨지네요 다 키운 거야? 다 키우면 이게쉐이이다 이 와. 노래가 특히 조금 쎄하다 그러죠? 저희 음. 앨범 중에서도 그래도 좀 되게 잘못 들으면 깨질 수가 있는 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아니아니아니 믹스를 이분이 하셨는데 선생님 잘못이 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웃음> 좀 그렇게 좀좀세게다너 작업... 지금 눈이랑 입이 달라지거든요 땀 대보고 있어 지금 땀대먹고어 아. 작업을 해서 네. 깨질 수도 있었는데 음. 괜찮네요 그래서 저음까지 다 사는 것 같아서 자 이거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브릿지 아,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이건 뭔데? A. 뭐시기? 위에 있는 거. 응? 볼륨 볼륨. 아... A가 아니고 V였어요? <웃음> <웃음> 네 근데 페어링이 안 돼. M을 한번더 눌러. 아 진짜? 페어링이 안 돼? 제일 중요한 라디오를 게 라디오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름 뭔데? 이제 블루투스가 켜진 것 같아요. 블루라고 아, 뜨고. 이제, 아 이제 켜졌구나. 아, 네. 제가 더 잘하죠? <웃음> 볼륨이 있습니다. <웃음> 오. 거기에 최대 올려주세요. 오! 오? 이게, 이게 여러분 확실히 만원 집에... 비싼 게 <웃음> 와이거 탁자에 넣으면 둥둥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 마사지하고 하어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심폐소도 되는 거 아니야? 심폐소생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볼대예요 아, <웃음> 이게 패시브 라디에이터라고 해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더 저음을 아 살려주는 거군요 아, 아, 아, 아. 아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이거? 껍데기 재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 원래는 다 껍데기 재질이나 이, 인클로저라고 해서 네. 인클로저나 안에 있는 뭐 시스템 뭐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음... 35,000원대. 어... <웃음> 난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보다 이게 어, 더 좋아. 저도요, 저도, 어, 저도요, 저도. 저거는, 저거는 다들 약간 네. 다들 공감. 네. 이게 가격 얘기를 미리 들어서 약간 선입견이 생기는 거 아, 같기도 해요, 약간 처음에. 아니 그정도로 그정도가 어, 그그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 그 확실하게 차이가 있요 그정도로 아 되게 근소한 차이는 아 아니었어 아.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어, 괜찮네요 라디오도 한번 틀어볼까요? 어떻게 여기서 걸로? 라디오가 아, 안 잡힐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여기 지하라서 <웃음> 네, <웃음> 촬영하고 아. 있는 곳이 지하여서 네, 네. 어, 수신 가능한 채널이 없나보다 지금. 그러네요 여기가 지하라서 그런가 봐요 음. 좀 높이 들어봐요 <웃음> <웃음> 라디오가 된아니 거? 네 여기만 아니면 될거 같은데요? <웃음> 여기만, <아닌데. 웃음> 여기만 아니면 될거 같은데요? 근전 개인적으로 이게 좋습니다 좋다! 나도 역시 저의 오.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응? 내가 선택하 JBL <웃음> <웃음> <웃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투스 뭐 스피커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걸 별로 믿질 않아요 음. 왜냐면 항상 실망했어 항상 소리를 키우면 뭐 오버가 돼가지고 찢어지게 들리던가 음. 아니면은 약하던가 약하던가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뭐 그렇게 많은 걸 바르지 아. 마세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휴대성인데 <웃음> <웃음> 켜져있어? 응 음, 켜져있어 음. 그럼 볼트수 한번 네, 눌러보세요 아형 아. <웃음> 안써왔어? 아. <웃음> 아니 주인님 이거 <웃음> 가져왔대 <웃음> <웃음> 기본이죠 기계의 기본 <웃음> 모든 기계들의 기본입니다 <웃음> 버튼을 눌러라 <웃음> <오>. <웃음> 어, 나쁘지 않아. 좋아. 괜찮아. 어, 완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예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아까처럼 더 크게는 안 나왔는데. 나크바이고 어. 어. 아니 근데 완전 괜찮은데 이 정도면? 왜냐면 내가 이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컴퓨터랑 연결을 해놓고 믹스 체크할 때 쓰거든요 아아 오딱 좋네요 어,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쓰는 스피커에서 어, 어떻게, 들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어. 체크하려고 이거를 쓰고 그분도 그거 체크하는 용으로 좋다고 선물로 음 해주신 건데 음음음 완전, 어, 완전 괜찮은데 실제로 나는 음질은 어, 브릿지보다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드네. 여행용이라고 어. 생각하면 베스트 이게 베스트인 베스트, 거 같아요 음 그냥 목에 걸고 음 네, 맞아요. 전화? 전화 한번 시도 해볼까요? 나가서 이어폰으로 <웃음> <나> <isolation> 나가서 나가서, <웃음> 나가서 <웃음> 어. 다녀오세요 아, 네. 어. 다녀오세요 하어 <웃음> 여기가 확 어. 시원해지대 그 <웃음> 어, 그리고 뭔가 좀 차분해졌어 <웃음> <SG Edit Voice Mind> 오자 그럼 전화 버튼? 어 철호야 아,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아 잠시만요 불륨좀 음, 올릴게요 여보세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김장되시다니 우와, 와와와와 어디야? 네, 맞습니다. 여기 말해야 돼. 여기 말하는 거야? 아, 여기. 네, 여기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아. 아, 무슨 일이죠? 아, 지금, 김근혜 씨, 어, 통장, 신한카드. 아이고, 아이신한 지금 저희, 어, 식방에 지금, <웃음> 어. 어, 친구가 들어와서. 이거 제 보안카드가 필요한가요? <웃음> 어 근데 지금 이거 마이크 기능도 어. 잘 되는 거같고잘 들립니까? 음. 네, 잘 들려요. 오늘 어, 약간 음, 살짝, 살짝 음. 그 아, 딜레이가, 딜레이가 있는. 있는. 어, 딜레이가 있네. 안 아, 돼. 뭐그 정도야. 얘네 목에 거기요. 죄송 죄송한데요. 저저 지금 전화 걸게 해 놓으실래요? <웃음> <와. 웃음> 네, 최진이 <웃음> 촬영, 네. 촬영 끝나면 어. 전화 드릴게요. 다시.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어, 근데 괜찮네. 괜찮은 기능이에요.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 너무 좋아. 다음 앨범에 있겠습니다. 사용합시다. 어, 그러니까 전화 어. 전화 목소리. 그 전화, 전화 목소리. 캐릭터를 굳이 안 모겨도 너무 좋은데. 아, 잠깐 범죄자 목소리. 뭐. 범죄자 목소리. 어. 어. 어. 어, 그래 조심해 요즘에. 어, 어. 어 전화 오지 않았니? <웃음> <웃음> 조심해 요즘에 그런 거 조심하라고. 경찰청에서 오잖아. 자꾸 오. 전화. 아, 어. 그래. 그런 거 절대 받지 어. 마. 아. 진짜 음악 안 했으면 보이스피싱 했을 거야. <웃음> 아. <웃음> 아. 블루투스 스피커 몇 미터까지 갈수 있나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페어링 가능한가? 거리. 페어링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시죠. 여기서 음악을 틀고 한 분이 나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요? 장, 처로도난가요 실험맨인가? <웃음> 아 아니, 근데 보통 페어링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아 보통 페어링 거리는 그렇게 엄청 길진 않아요. 블루투스라는 거 자체가 왜 차에서도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통화하다가 핸드폰 빼면 뭐한몇 미터 안 가서 끊어지잖아요. 아, 맞아 맞아. 아 굳이 한번 해 봅시다. 어. 과연 위에, 떡볶이 집에서 여기서 음악고을있는지 와, 와, 고! 출발합니다. <웃음>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합니다. 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출발합니합니다출출발출발합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발합니다출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일단 작업실 입구까지 딱열두 걸음이거든요? 이제 계단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단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거의 반층까지 올라가는 페어링 거리네요. 어떻습니까? 일단 12걸음까지 걸어갔고요 반층 올라갔어요 계단이 총 9개고 조금 더 걸었어요 한 10걸음? 그러니까 한 22걸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반지층에 산다 했으면 밖에까지 나갔겠네요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웃음> 반지하, 반지하였으면, 반지하 살면, 바깥 공기를 맡았다! 맞으면서도 네, 어. 공기? 음악을 들을 수 들었다. 있다! 핸드폰은 집에 두고 스피커만 들고 <웃음> 나가서 들고 나가서 <웃음> 아, 여유 있게 들으면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있었다. 아,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곡을 찾아 듣지 못하겠네 <웃음> 너무 못생기게 나오네요 이게 제가 실제로는 되게 잘생긴 사람인데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빨리 나가세요 오늘 네, 가세요 <웃음> 다음은 브릿지 비즈 비리비660다 같이 가자니다 <웃음> <Go go. 웃음> <Go go. 웃음> 하나 둘셋넷 <웃음>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웃음> 계단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약간 단점이 있네요 이게 확실히 그 네네. 헤어링 거리가 훨씬 짧은 것 같아요 계단도 못 올라가고 끊겼거든요 그오와 아이브릭스의 절반 정도 아, 네. 그러네요 수신 감정인 것같아요 이거는 지상에 사시는 분들 만안 <웃음> <많아. 웃음> 반지아는 여유를 부릴 수 없다는 거 항상 핸드폰을 옆에 차라 확대 당당. 항대 차고 다녀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악은 그러면 다음 거 갈까요? 다녀오실까요? 이거는 JBL 그, 고 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죠? 고 라는 모델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제 <웃음> 둘, <웃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웃음>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둘 걸어까지 왔고요. 아이블리스가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다. 이거는 대단에서 다섯 걸음 정도에서 끊겼어요 아 걸음? 네. 아, 그런데 아이브릭이. 어떻게 보면 네. 아이브릭이 수신감도랑 음. 좋긴 하네요 사실 이런 포터블 스피커에서 음. 그 블루투스 페어링 길이는 진짜 아무 의미 없죠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근데 이걸 왜한 거예요 나는? <웃음> 나는. 본인 아이디어 였잖아요아 그렇습니까? 응. 되게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즐거웠어요 하나 둘셋 <웃음> <웃음> 그렇게 목소리가 신날 수가 없어 되게 소모적이었던 <웃음> 블루투스 페어링 <웃음> 거리까지 저희가 이 스피커들 음. 3종에 대해서는 음. 정말 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음. 잘 보지 않고 컷에만 <웃음> 속속들이 핥아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블루투스 스피커 갖고 안 다니고 여, 여러분 여행 다니면때 그냥 핸드폰으로 드세요 <웃음> <웃음> 캠핑 다니는 분들 <웃음> 맞아, 이런 것도 있어야 많이 쓰세요 <웃음> 이 오빠는 컷 안에 이렇게 핸드폰 <웃음> 넣어서 맞아, 맞아. 뭐, 랜턴 같은 거왜 어. 갖고 다니 네. 해놓고 다녔은데 소주병으로 쓰면 되니데 핸드폰이면 네. 다 되는 시대입니다 엄청 좋아요. 딱 여기 혁대에다 딱 차고 놀고 그니까 혁대가 그냥 표준한데 되게 더럽게 들리는 <웃음> 이유가 아, <거>. 아, <웃음> 혁대가 표준어예요? 아닌가? 어. 표준어 아닌가? 혁대가 표준어겠죠? 몰라요 아이패야 <웃음> <웃음> <I can't 마야. 웃음> 자 오늘 이세개 중에서 순위를 한번 정해볼까요? 각자의 음. 순위 가격은 네. 24,900원 그 다음에 얘는 25,000원 정도.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정도 아 진짜? 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 어. 그리고 브릿지가 35,000원 35,000원 만 만원 더 비싸요 만원 정도 어. 더 비싸네요 네. 오빠부터 한번 순위를 매겨볼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 JBL이죠 가서 그렇게, 음. 그렇게 얘기하더니 <웃음> <생각하자. 그렇게> <웃음> 자기 무덤까지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웃음> 저는 그 페어링 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웃음> <왜>? 반제, <웃음> 반제, 지하에 살기 때문에 반제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으로서 <웃음> 핸드폰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도 가끔, 가끔 들고 바깥, 나가줘아까 바깥에 되니까. 나가고 싶었을 때는 JBL이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도 괜찮고 어, 제일 <웃음> 많이 나가는 건 오아 아이브리가 아니었나요? 맞네요. 이게 제일 멀리 가긴 하는데 네. 어좀 뭔가 계속 보니까 시트 지어서? 질려요! <웃음> <웃음> <지어요. 웃음> <웃음> 캠핑하시는 분들 여행용으로도 쓰셔도 되는데 그냥 책상에 원룸이나 아 책상에, 네. 책상에 아좀 이제 가볍게 음악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페어링 거리가 가장 관계없는 애가 제일 길었네? 나는 나 JBL 1등 이거 아 음. 어, 나, 나는 이제 그 캠핑가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응. 다닌 적이 몇번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뭔가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죄송한데요 응. 표준말로 해주세요 <웃음> <와>. 표준 아니야? <웃음> 어디까지 얘기했노? <웃음> 떨어뜨릴 수 있는데? 어, <웃음> 근데 <웃음> 이거가 제일 단단할 것 같아 아. 그런 어 그런 면도 아, 있네요 어. 이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작살납니다 <웃음> <난이도가 아니었는데. 웃음> 제가 장담하는데 얘는 액션 깨질 것 같아요. 더러워져 이런 거 싫어해. 아 짐은 어, 아, 벌써 약간 지이네요좀 캠핑 가고 할때 캠핑 짐 싸고 하는데 음. 블루투스 스피커를 뭐 애주중지 막 이래 싸를 수 없잖아. 그냥 아. 하나 푹집어놓고 다니기에도 이게 제일 좋고 아. 물에 빠져도 되고 그러네요. 어. 아 맞네 맞네. 막 쓰고 막 들고 다니고 편하게 들고 다니고 하기엔 JBL이 제일 좋은 음.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제일 좋아요. 아블루지 음. 어떤 음. 면이 제일 좋나요? 디자인 적으로 얘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일단 아, 디자인. 음. 아까 들었을 때 얘가 음악, 그, 어, 음악이 아, 아, 좋죠. 얘가 그래서 저는 음. 밖에서 이렇게 막 바닷가나 음. 갔을 때 다른 것도 막 써봤는데 잘안 들리고 막 음. 그런 게 있더라고. 바닷가에서 뭐해? 누구랑 그 놓고 싶겠지? 너 진이랑, 너 <웃음> 기가 <귀가> 진이랑 사귀지. 기가 <웃음> <진>, 진이야. <웃음> 어떤 사랑하요 <하시구나. 웃음> 응원합니다 어. 바닷가에서 조금 이렇게 좀 멀리에서 좀 크게 틀어놓고 듣고 좋아요. 싶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게 여러분들 이걸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도 무게를 저희가 비교를 안 했는데 오, 아, 네. 이게 무게가 진짜 담백강만큼 가볍고요 단백 음, 케이스 네. 근데 이거 두 개가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음. 음. 약간 엔지니어적인 입장이니까 음. 소리, 그냥 딱 100% 소리만 봤을 때, 저는 JBL. 음 오히려? 어, 어. 오히려 디테일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이어폰 많이 듣잖아. 이어폰으로 들었던 음. 거랑 제일 비슷한 건난 저거에요. j b l 음질적으로는 셋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JBL이랑 브릿지는 비슷비슷하게 좋은데, 그래도 JBL이 좀더 좋은 면이 있고, 음 어. 브릿지는 일단 뭐 점이 좀 빵빵하게 나오면서, 아까 영광씨 얘기한 대로 소리가 이렇게 볼륨에서 높은 볼륨에서 정말 음. 신나고 아, 막 뭔가 파티적인 맞아. 느낌은 훨씬 더거게 아, 있는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같이 듣고 뭐. 어, 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질이 나쁘진 않았는데 얘네들, 음. 얘네들, 얘네들이 비교하면 음. 얘네들이 좀 걔에 비해서는 심지어 JBL은 가격도 싸 그러게 음. 가, 비슷한 가격이었죠 음. 구형인데 신형도 있습니다 음. 같은 가격으로? 신형은 조금 더 비싸요 음. 아 인플레이션 <웃음> <웃음> <웃음> 네?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갑자기? 물가상승으로 인한 <웃음> <웃음> 어. 바뀐 거 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리뷰할까요? <웃음> 구형, <가>, 구형 가시나? <웃음> 이렇게 다음 방송을 약속하고. 색깔별로 한번 주세요 니가 사니? <웃음> 사야돼요. 협찬해 저는 사실 처음부터 약간 정해져 있었어요. 예. Yeah. 아 J B N. 네네네네. 방수도 그렇고 네. 디자인도 제일 심플하고 안 질릴 음, 것 같고 음. 유행도 안 타고. 음. 그리고 컬러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컬러도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고. 음. 그리고 뭐 음질도 좋았고. 아, 음질. 네. 좀... 그리고 부, 이, 전화? 블루투스. <웃음> 맞아. 전화. <웃음> 전화, 전화, 전화. 됐잖아요. 전화. 약간 그런 기능도 다른 뭐 시계라든지 뭐 알람이라든지 음. 이런 기능보다는 가장 효율좀 약간 실용성이 높은. 아, 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웃음> 알람 안 맞추거든요. <웃음> 어, 그냥 뭐 어, 그냥 네네 알람, 어, 네, 네, 알람 쓸 필요 없으니까 잠깐만요. 네네. 내가 지금 봤는데 이것도 마이크가 있고 이것도 마이크가 있어요. 둘다 전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아. 설명서에 없더라. 그래 근데 사실 아. 크게 아. 상관도 없고요. <웃음> <웃음> 누가 누가 이걸로 전화를 <웃음> <웃음> <웃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웃음>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어. <웃음> 네. <웃음> 가장 컴팩트하고 음. 여행 다닐 때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행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근데 이제 뭔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음악 듣고 네. 뭐 어떤 뭐 식탁에 놓는 약간 아. 그런 용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아, 이브리 음. 인테리어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네네.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자세히 보면 시트지들이 <웃음> <웃음> 약간 좀 조악하게 붙어있다는 점이 <웃음> 약간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테리어나 좀 무난하게 어울릴 것 같고 음. 두 개가 사실은 여행용? 그 다음에 뭐 책상용? 약간 이런 작성용. 식으로 음. 딱 음, 써, 쓰기 음. 썼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네. 거의 이제 대부분 JBL에 좀 많이 전부 다 j b 아니야 영광 오빠 아니었잖아 아 맞아, 맞아. <웃음> 항상, <웃음> 항상 무시해 무시해, 항상 무시해. <웃음> 근데 무시해. 이거 <웃음> 보신 분들 이거 좀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혹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 우리 의견이 거의 다 같잖아 음. 사이즈가 너무 좋은 거 같아 사이즈도 사이즈. 좋고 음. 가볍고, 가볍고 그냥 이거 컴패터. 사실 여자들 음, 가방에 그냥 쏙 넣을 수도 어. 있는 음. 사이즈여가지고 그 사실 그렇죠. 구입을 하면서도 아 JBL이 음질적으로는 제일 조금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 들어보고 또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러니까 이 저가형들도 사실 다 고만고만 하긴 한데 실제로 들어보면 아 그중에도 큰 도토리 있고 좀 작은 도토리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이거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삼종 세트 같이 리뷰하니까 되게 좋네요. 외롭지 않고 진짜 이 방송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앞으로. <웃음> 어, 그냥 나는 사다가 날라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욕 어, 넘치게 가셔서. 네. 네. 그 동안 뭐 녹음하거나 말 작업하거나 뭐 이럴 때한 번도 볼수 없었던 그런, <웃음> 그런. 우리 거 철분 때 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일단 뭐 저희보다 구독자가 많이. 으니까 리뷰하고는 모든. 네, 올해 새쇼카스로 지금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네. 구독만 네. 하할까요 그러니까 <웃음> 이야~~ 이야~~ <웃음> 아, 뭐, 저희는 뭐또 활발하게 하지 않고 저희 뭐 그냥 소소한 일상이나 뭐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다올립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이 또 많이 찾아주시면 더 열심히 어... 할수 있으니까요 오리엔탈 쇼스 그래도 또 나왔으니까 노래라도 한곡좀 청해 들으려고 어? 노래를요? 예정이 없던 거 아닌가요? <웃음> 무슨 소리야? 뭐. <웃음> <웃음> 청해 왔잖아 <웃음> 네. <웃음> 회합잖아. <웃음> 무슨 노래 하실 건가요? 아까 뭐 하기로 했더라? 자연스럽게. <목소리> 몇 집에 실려 있죠? 저희 정규 1집 아, 정규, 정규 네. 1집의 가장 마지막 트랙. 아, 마지막 트랙. 네. 이거 녹음을 근데 이것도 특이하게했어 이거는 원 테이크로 녹음. 원 테이크 어, 어쿠스틱으로. 아, 그렇죠. 어쿠스틱, 네. 어쿠스틱, 네. 어쿠스틱으로. 네. 네네아 아. 그때는 제가 알죠. <웃음> <웃음> 네. 안친했을 때. 아, 네. <웃음> 네 맞아요. 아, 일부러 그곡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네요. <웃음>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보렌탈 쇼커스 노래를 좀 청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구요. 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투, 트라, c a t